양보겁지, <웃음> <웃음> <못 없지> 가 <웃음> 그냥 살짝 노랗게 써봐라. 이또말 실수했다? 모자이 넉넉히 가졌어. 너는 몰라, 모른다고. <웃음> <진짜 웃겨. 웃음> 너무 못생겼는데? 아니, <웃음> <웃음> 진짜 오빠 는것기도 하고. 이가 <웃음> 아 제가 빼고 써봐 어? 나랑 괜찮은 거 같기도 하고 <웃음> 응?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너왜 웃어? 왜 웃냐고 싸감자 <웃음> 유튜브이자 주부는 편집도 해야되고 감자도 말려야 된다고 으이좀아있어가지고에 비해 그도 있다가 <놀냐> 그냥 그, 그쪽 바다 분할해가지고 짠 우리 실치에다집까고 있다 아됐어안취는데 눈이 이렇게 눈이 이렇게 잠이 조롱조롱하나 안 취했는데 <웃음> 잠시다어 어. 사투리 쓰지마! 어. 방금 니네 사투리 쓴거야 자기야! 응? 자기야! 사투리 쓰지마! 대실사 <웃음> 보고도 <목소리도> 남겠 <목소리> 아무것도 못샀음니왜 구독자님 자서 사봐아세상이야되 귀여워 야나 이거 모자 사줘 <목소리> 어사줄 <목소리> f l i p 해 e 는맛이 r 샀어. <웃음> 안덜샀 <안경 샀어. 웃음> 내려 쓰거든이 <웃음> <웃음> <이런거든. 웃음> <웃음> 사줄게. <웃음> 엄마 장 보고 올게. 근데 진짜 옷도 장 보러 간 엄마 옷 같거든? <웃음> 아까는 예쁘다며. 아 예뻐 예쁜데. 네가 이렇게 각을 잡으니까 또 그런 각이 보이잖아. 자 카드. 아. 무거우면 택시 타고 와. 알았죠? 열이 붙어있는데 누가. <웃음> 야 예쁜데. <웃음> 야 예쁘잖아 야행복어 완전 잘 보여 신고가 신고할까 아, 신고. 아, 귀찮거든 양말 가라 신기 진짜 우리 엄마 같아 엄마 아니냐고 <웃음> 우리 아기 먹기 편하게 미리 미리 가서 싸줘야지 월남쌈 거짓말 어나 템플스테이 하러 왔는거 같은데 거짓말 거짓말하지마 이거 핏뭐야 <웃음> 슬랙스를 덜어 있는 사람이 있다? <웃음> 너옷는 소리 좀 어떡해라? 나 지금 눈물 왈터 차온다 이거 거의 지금 2주 기다린 옷이거든. 3주 알고. 3주쯤 됐지. 아때 <웃음> 빛이 너무 이상해. 사죽나나어 <웃음> 수소나면 괜찮겠지. a h a h